운전도 할수 있는데 빨리 좋은사람 만나야지 우리 나도 차 사고싶어 나 요즘 열심히 운전연습하고 있는데 나는 운전 근데 주차연습이 너무 힘들더라 아저 전방주차 전방 진짜 못해먹겠어요 그래서 주차하다가 음. 엄마가 이미 넌 옆차를 쳤어 막이런거 같고 <웃음> 그치 차 없는데서 그 식당 있잖아 저거 어디? 높은거 어. 저기 한60몇 층인가 80몇 층에 한식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음. 한 7만원대로 먹을 수 있다는데 비싼데? <웃음> 어 근데 저60몇층 말고 이잖아 층이 엄청 많잖아 우리도 그때 호텔 가서 먹은거 10만원 넘게 나왔으니까 인당 음. 음. 아 진짜요? 응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막 그렇다고 막 좋진 않았어 그러니까 유명한 데 있잖아 막 시그, 시그니엘이 아니라 라센느랑 어, 어, 조선이랑 어. 아, 이런 데는 다 풀로 예약 찾더라고 어, 신라 신라 어 신라도 차고 어. 그 안차 있는 거 찾다 보니까 괜찮은 아니,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. 없어. 어, 그런 데보다 바이킹 서브가 훨나아것같 아. 공급이니까. 그치, 그치. 100달러라고 내고 먹는 거 있어. 그러니까 돈 거의 비슷하더라고. 여기 시장이랑 연결되어 있지 네. 야 여기서는 찍을 때 눈을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? 아 네. 어. 근데 여기 밖에 선가 어디서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온 데가 있었는데 아 여기, 여기. 아 여기였어 원래 전동선강이랑 같이 작가졌네 뭐야, 이게. 원래 이거 한두 배만 했었거든. 아, 두 배? 응. 속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. 아. t h a you. 솜새, 솜씨? 솜씨라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흑인장이야? 파시선수. 파시선수? 위에 올라오는 게 파시네. 이거 되게 특이하다. 막, 막.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어. 예전엔 여기가 출렁다리였는데장하나 어, 내가 했었다고 얘기해. 2만원짜리 피자의 퀄리티가 아주 서참하게 길렸습니다 보이십니까? <웃음> <웃음> 어우 어, 밑에는 <웃음> 다 둘러붙어가지고 이정도가 2만원... 2만원? 2만원이라니 파악다 이 r b 남자들끼리 놀러왔어요이실까요 어... 요 어떤 거만드요다 달라? 이거 뭐가 달라? 그 만드실 거야 도 있고, 접시도 있고, 컵도 있고 뭐. 컵? 아... 컵이랑 접시 저는 접시, <웃음> 저는 접시. <웃음> 법이 없. 이시요그래 어. 보다 이거 볼만먹거는데 <웃음> 드릴 거야? 아 맞아 풍년제가 여기야 여기 크림치즈 맛있었던 걸로 이거 이거